이게요. 반지. 일반적으로 제가 일반화자가 아니 여기 <웃음> 이게 리프머예요. 그래서 리프머 위에서 혹은 캐딜라 위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냥 매에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.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게 홈트용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원들한테 매일 풀어주라고 풀어줬는데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부예요. 아치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리예요. 그러니까 오히려 척추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 앞에 서국게 일직선이지만 옆에 서국의 굴곡이 있잖아요. 이런 굴곡을 밸런스 포스처 아치바로 만들어주자 해서 이 아치바 위에 누우면 척추가 요런 식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그 만들어주는 게 밸런스 보스 아침과의 특징이에요. 나중에 아니면 나중에 생각나시면 스마트 스토어도 있으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밸런스 보수을 치시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